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두달 만에 폐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상인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고법 2017나 23212, 2017나 23342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채 거의 와상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L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와상상태가 폐혈증의 원인인 폐렴 또는 폐혈성 장염을 정상인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원고 측으로부터 의료심사를 의뢰받은 의사 K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에게 발생한 극소 뇌출혈, 뇌실질출혈, 뇌경막하출혈 등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치매 등의 증상 악화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위 교통사고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는 25% 정도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 측으로부터 의료자문에 응한 의사 M은 망인에게 발생한 폐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과 폐혈성 장염으로 생각되는데 지속적인 와상상태는 폐렴 및 폐혈성 장염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게 되고 망인의 두개내 손상 이후 발생한 인지기능저하 및 의식저하, 연화곤란에 의한 흡인성 경향도 폐렴 및 폐혈성 장염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에게 당뇨병 정류력이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단독으로 폐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치매나 어지럼증도 폐혈증의 주요한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이 없었다면 망인의 기저질환 만으로 폐혈증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종료는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개내 손상이 중하기는 하지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면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후유장애로 인한 와상상태가 유지된다면 폐렴 등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에 의한 1차적인 손상보다 폐렴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이 더 빈번하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쟁점 나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7월 26일경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기약에 기한 보험금지급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 바 원고로서는 적어도 망인에 대한 귀왕의 진료기록을 입수하여 출력한 2016년 9월 1일경에는 망인이 보험기약 체결 약 2년 전 당뇨병 진단 및 투약 처방을 받고 약 5개월 전 경미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의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9월 1일경부터 1개월 내에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쟁점 다, 망인의 기왕증 등이 사망에 기여한 부분만큼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 등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